렌치 카페 카페 오래 맛있다. 다음 라운드 먼저 볼까요? 바로 시작 버튼 누르면 26 마녀 5이5 마녀 고, 그 다음 에10리퍼시크리 박세 겠네. 리퍼10명 박세 죠 아, 아 하긴 안 박세 겠다. 그거 블록 밑에서 야. 부신돌이고, 열심히 캘피로 네 개, 일 1원에 네개 준다고? 어허, 야, 어허. 야, 하지 마, 창 멈춰. 2 9 웨이브에 5타 었다 내가 다 지른다. 7원짜리 다 지를 거다. 오케이, 다 질러, 다 질러, 그냥. 오타가지 마, <웃음> 어우. 야, 내려옴네 마리 남은다. 아..아 아, 베이비 드라운드를 <웃음> 다운? <웃음> 아기 내려온.. <내리오. 웃음> 내 말이 온다? 아, 시작해도 됐나? 누... 어 시작해라. 눌러라. 난 괜찮다. 아 여기 와약두명 많이... 있는 방이 빡색이나.. 응응 약녁스는만녁스 내가 이제 새롭게 <웃음> 철갑옷을 맞춘다. 그래가지고 어.. 철 위아래 맞춘.. 우리는.. 야방블록 철거할까? 생각이보니까 내가 할게 그냥 아 돌로 설치한면 내가 할게 다 부서졌는데? 어 그럼 됐다 어제 밤에다 부서졌다 이거 야 도움 안 돼가지고 나는 우리 집에 아예 그냥 미소를 파고 <웃음> <웃음> 야 그거 안돼너 대나무 밭 사건도 책임져야 되잖아 질어 <웃음> <웃음> 그 소송 들어왔다 야메타고로스 야, 아, 앞집에 사는 사람이 소송했다 이 덮고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파야 돼얘 파면 안돼 불편하게 팔거든 어! 바라지 덮고 내가 파줄게 그냥 수박 어, 올라와. 98개 <웃음> 이미 다 파서 올라와 수박 하나 더 나, 야 아, 나중에 강수. 거미줄 수밖에 많다 거미줄? 응. 거미줄? 어씨앗 있는 사람? 닭 번식 한번야 거미줄 들고 있는 사람 있나 혹시? 나닭한 마리 응. 어 약간 신, 신의 곁으로 좀 보내드려야겠다 어? 재물 바치는 신의... 거다 그거 실 어, 하나 더있었는아기안 아, 줬어 아! 야. 응? 아 기타로 안 줬어 야 어... 우리 지금 부시돌만.. 이식은 실패다 음. 야 우리 부시돌만 42개는.. 42개? 어.. 맞네 야 니가 아, 한 노가다 나, 나.. 37개 니가 했다 덥구. 어차피 마녀는 우리 기지 안 오니까 음. 우리밀좀 숫자 안 늘리면 잘못하면.. 화살 12개 한 다음에 야 뼈로.. 위로와 마녀 아, 이제 뼈는 그냥 써도 되나 아직까지. 마녀 두방 두명 있는 방으로 아직 써도 된다 어디고 난 수박농사가 내 적성에 맞는다 봐봐 어, 수박이 명? 109개다 미친 야 석탄 12개 전부 다횃불 갈아버려 음. 횃불 48개 추가됐다야 <웃음> 수박 12통 한 조각이다 아아.. 1 2통 쪽에.. 야! 민성 자랐다. 만성 자랐다. 오케이. 야! 민성 자랐는데 이민성 밖에 안 나왔다. 감자... 아얘 자극해가지고 팔로 쏴주게. 해. 야! 야 당, 당근이 감자보다 열등하다. 오케이. 야 감자 죽이니까왜 이렇게 털 주는? 고맙게 리야 감자 농사도 잘 되고 있다. <웃음> 됐네. 혹시 좀 만들어 봐이 새끼. 아독아독 걸렸어. 약.. 독학점아아까 깝치다 독 걸렸어 아, 아, 아, 하지만 빨리 빨리 잡으면 독피 1남째 그냥. 아 오케이. 체력 1에서부터 안달아 어 여기 덕분 뭐 만들고 있어? 여기다가 지금 또 경작지 늘려 오케이 아 이거 고통의 보션인데나 죽겠다 야 이거 수박 주변에 이거 흥 하는 거는 경작 안 하면, 되... 하면 안 된디 수박 주변 아 내가 그냥 밭을 갈까? 모양 따라서 독 빡센데 하나 실수로 경작할 뻔 경작하면 그거 밟으면 된다 그냥 빠겠다 다시 붙였다 오케이 천천히 피를 채우고요 <웃음> 야 이거 상태 이상하다 뭐가? 물어보면 복귀가 안 된다 <웃음> 레전드 이 씨발 이게 뭐야 내 농사 그렇게 이상안 눌러도 될것 같은데 많이 있다 양이. 으흠. 아, 다키울라면 그거 하자. 으 이제 싸운 거기는 다른 거, 아이템 사. 아이템 사갈까? 야, 여덟 개 들고 있다. 마지막 마녀. 얘는 칼로 잡아야 돼서. 들어가야겠어 그냥. 아, 덕구 여기다 전등 같은 거 하나 달자. 오케이, 내가 이겼다 이제 버섯 듀를 한 잔. 올킬 일단 어, 어. 뭐올킬이라니까 어. 크리퍼 열마리 그거 괜찮겠나? 크리퍼 열마리 뭐 함께 폭사하자면 안다가면 <웃음> <웃음> 그럴까? <웃음> 그래 볼까 뭐아 스튜 맛있네 이제 함께 폭사하자면 안다가면 그 스튜 아니라 주... 해장국이라니까 뼈다기로 팔잖아 야, 뼈다귀 해장국이지 해장국 좀 사놔야겠다 야, 맞다 실좀실 실 없나 얍이 해장국 맛있네 아니면 옆집에서 그거 사주면 안되냐 뱀탕 얍뱀야 몰라 자갈 다섯개 버리고 간다 어디? 내가 쏘슬래 미안 방벽 넘어서버려 얍 어드벤처 모드 블록 설치 안 돼. 응, 어드벤처라도 설치 안 돼. 난 일단 준비돼. 난 상관없다. 덮고 상관있냐? 응. 아니. 상관 방금... 자, 저는 알던지러 와야해 왕관. 악. 닭, <웃음> 답 앞에서 알던져야지. <웃음> 나쁜 놈인 저거. 다가테 똥이나 처먹으면 어안돼 닭.. 아이나 처먹어 아이나 아.. 하나도 안먹오네야닭 올라온다 올라온다고? 시앗 일단 얘 죽여 <웃음> 선택받았다 이 녀석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얘까지는 못 잡겠다 얘.. 얘.. 시앗 있나? 얘 잡으면 안에 세 마리밖에 없어 가능하면 누가 교미 좀시켜도 오케이 지금 밀 늘려야 거든 밀은 좀 밀밭을 밀밭을 다른 데로 옮기자요 감자. 지금 내가 한쪽에다가 쭉 박아놔 음. 어 그렇지 감자는 성공했다 감자 24개 리필할게 엄청나게 많은 뼈다구가 들어 우는 여기에 피우스. 따로 추가로 안녕 파피루스 야 파피루스 아니면 야 이거 뼈가루좀 써도 되냐? 이거 어 뼛가루는 거. 일단 다 써라 다 쓰자 어? 덕구 뼈가루로 저거 다 키우자 이거 나는 한 3일에 한번 수박 가지로 옵니다 오케이. <웃음> 3일에 한 3일에 한번 <웃음> 수박진 개 많지 않나? 우 고마워 수박 인구수 195개로 줄었다. 적자, 적자 났다, 갑자기. 와. 야, 갑자기 적자 나 흑자다. 뭐야, 햇불, 햇불 그만던거어디갔는 40개. 혹시 민규 저크레딧드 적혀있는 거저 혹시 적자 아니지? 야, 햇불 48개 있던 거 누가 봐줘? 어? 나안 두고 있는데. 만들었던 거는 상자 넣어놓냐 꺼내라. 아유 상자 안보인다 지금 없는데 데는... 상자 두개밖에 없는 없어 없듯이.. 아아끼지지 분명하다 꺼내면 된다 어디서 꺼내는데도 대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닭한발리왜 여기 튀어나와 니, 니, 니 호주머니 넣어주면 되지 응. 집 나간 햇불 찼어. 들어왔다. 미, 아이고, 다 <웃음> 들어왔다. <웃음> 48개 맞나? 어, 제대로 들어왔다. 48. 여기 뭐 하고 있는 거냐? 미로 만들고 있다. 야. 나여기 조국탕인줄 알았다 야 낮밤 구분없는 농사게임 <웃음> 농사게나 <끼. 웃음> 지금 돌국갱이 세개 들고 계속 파고있다 <웃음> 너 양동이 하나 줄사람 너 어, 내가 들고있다 아니 블럭 한칸 넘어서 때리니까 활동을 그... 음, 안해가지고 하나만 줘 <웃음> 일로와라 <웃음> 야 미로 통과해야 야 나도 그냥 글로 농사좀갈까 어으야너 <웃음> 야, 빨리 돈더 벌어와 예 저게 뭐야, 저기 뭐야, <웃음> 저기나 그냥 돈, 돈 버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 으 돈이나 벌어봐. 갈수로 몬스터가 쉬어가지고. <웃음> 바깥 양반에 두첩이다, 이 녀석은. 원래는 약간 밤마다 집 지키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누구 시알이 있는 사람? 아, 집 지키는 것보다 돈 버는 게 우선이었. 당연한 거 아니죠. 이게. 아, 야, 닭 이거 위에 나와 있는 거 죽일까, 아니면 살릴까? 살려라. 살려라, 일단, 개수 적으니까 살려라. 네 마리밖에 안 남았다, 지 어, 그러면 번식 시킬게. 번식, 번식. 번식, 곱등곱등 시켜라. 아, 씨앗 가능하면 조금씩 키워줘. 어, 씨앗 지금 대규모 생산 중이다. 어, 알 나왔다. 어. 애들 번식용으로. 응, 음, 알, 알세 아, 개. 야, 알세개 나왔다. 깰까? 다. 이거 깨라. 하나라도 더나어도다행이 어. 응. 묘목 하도 방치했더니. 아, 밖에서 나무 캐야겠다안나옴 <웃음> 나오면... 약, <웃음> 목수로 바뀌었다, 너는 이제부터. <웃음> 내 직업은, 목수다. 아, 큰 나무. 아, 거슬려. 캐버려, 그냥. 야, 닭, 인구수, 부양할게, 그냥 내가. 오케이 수박 개수 거의 다 복구했다. 수박은 참 효율. 조이... 응, 수박 106개. 나 감자도 많이 자란다. 감자 지금 구운 것만 66개 있다. 이야. 아내 들고 있는 거 빼서 이 채식만 엄청한. 하는... 원 응. 채식이야 이정도면 균형잡히게 강제... 먹었다고 가끔가다 가끔 국밥도 먹지않나 닭고기 저거 내가 라조육으로 만들어도 될까? <웃음> 라조육 야 닭고기다 국밥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그러니 닭찜도 하자 야가마치 통닭이다 이 녀석 가만치 통닭 응, <웃음> 조만간 어 저거 턱 쏘는 것도 하나 사올게 TNT다 야. <웃음> 아니다. 이제부터 그거는 파놨어 <웃음> 그래서 민규가 저적자 났다, 이거 TNT 하나 고하려고 지금 다 당, 당신하고 <웃음> 어, 오케이 됐다. 수박 개수 복구했다 대단하군 109개다, 드디어 야, 올킬. 오케이. 아우. 86원으로 뭘할수 있지? 86원. 있나? 뭘 사냐면, 내, 내 신발을 사. 오케이. 됐어. 38. 많이 남았네 다음 라운드, 먼지스. 포 28은 드라운드 16. 드라운드 16 말이면, 십사하게 <웃음> 64개 하면 100개 넘겠다난쥐 됐어 64개? 어 그렇네 102개 이제 탈철 할수 있겠는데 이거? 탈철 뭐야? 어 탈철 야동 응? <웃음> 야, 야. 음? 이거 한번 해볼래? 뭐? 스타트 라이트 이미디에이트 즉시 반대 어? 할래? 야 근데 저거 있잖아 읽어보니까 아 처음 알았다 삼지창 들고 있네랑 구분 지어놨네 드라운드 아 트라이던트 어. 응 삼지창 들고 있는 9분. 근데 삼지창 들고 있어도 있대 애가? 응그한칸 <웃음> 뚫려 있는 데서 쓰시면은 공격 못한다 그렇지 <웃음> 드라운스 1여마리그냥 좀비 16마리랑 똑같은거 아니니까 응그렇지그냥 음, 즉시 밤 되기 하자 얼만인아없 무슨... 없다. 짜짜이이시작하하자자자이이는그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그리고... 하지 그자닭 농사 좀 하려구나. 아, 그리고그냐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그 소를 그 야 여기 팔 묵은 짓다 팔 묵은 지다 샀어 오케이. 우유 <웃음> 야, 신선한 하하. 우유다 이 녀석 하하하 나 케이크 조합 원래 배고픔 차야되지 않냐 이거 원래 배 채우잖아 나 근데 그거 뭐지 케이크 조합법 기억이 안나 알을 깨버려가지고 알을 깨알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야 음? 61웨이브가면 파티한다 야 김대은 기념 파티다약 60일 개빡스인데 <웃음> 뭐가 어? 저래 많아 60일 좀비 40 베이비 드라운드 허스크 응아아이 그냥 물량만 많다 <웃음> 참 많아 인 인구가 60마리네 첫때 내가 다이아몬드 칼 같은 거 들고 있다면 금방 잡지 않을까 레베저가 뭐지 이보커아 레비저, 레비저가 뭐지? 손가? 주, 징징이 닮은 거. 아닐걸? 걔네들 아이가? 그거. 아, 석궁 들고 있는 애들. 아, 아 못된 애들, 우민, 그런 거. 필레전 거 같은데, 그거, 우민. 아, 아, 그렇네. 스트레이는 그거 아이가. 응, 음, 아, 나 크리에이티브로 한번 보고 올래. 오케 게임 모드, 크리에이티브. 나중에 스카이 하면 꿀잼. <웃음> 스카이는 우리 고이고 나서 하는 거다. <웃음> 스카이. <웃음> 스카이 몰록하고 앉아있디. 안 된다, 이거는. 아, <웃음> 스카이 한번 해볼래? 이거 깨고. 응. 음, 깨면. 깰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도끼를 찢을래? 아, 내구도 아, 단다. 나는, 곡괭이 아, 아, 악. 아. 피는 안 달아도 내구도 단다, 이놈아. 나는 피다는데 진짜. 거기서 두 대, 아까 두대더 때렸으면 뒤졌 <웃음> 필레저가 약탈자 맞다. 어. 레비전 뭐야? 찾고 있다. 아, 페럿, 뭐야. 페럿? 캐럿? 페롯 <웃음> 너 밥먹어 페롯 그거잖아 백무새잖아 뛰어다닌다 <웃음> 아 일부러 배고픔 더 쓰고 있어 허스크가 아아 허스크가 아... 뭐더라 사막 좀비 사막 아, 좀비 사막 좀비 오케이 불부터도 안타는이복코 소환사 어? 이복코 소환사 락 어. 초코 야. 레비저. 제일 궁금한 거. 레비. 야 버튼 눌러도 되나 혹시? 아니 레비저가 뭔지 좀 알아보고. 파기수 맞을 걸. 화에 나오는 똥 뿌리는 어, 아닐까. 파기, 파기수 맞다. 소 같이 땡기는. 아. 레비저 그럴 것 같더라. 야그 레비저 스타에서는 똥 뿌린다 뒷구멍에서. 야이봄 야. 힛. 어, 덩치 톰만 하다, 게으 n 울트라 리스크. 보단 톰이 낫지. 근데 피통 120밖에 안 된다. 덩치 개 큰데. 으악! 으악! 라 e 테랑. 브랜뉴, 스 시야 키우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드라운드입니다. 으 라인. 라인하트 이번 라운드는 드라운드 다이두 개째 깨보고 <웃음> 부채가 질 사람? 무슨 부채요? 무슨 부채요? 야나 부채요? 데 나도 오케이. 아이채요 무슨 부채 부채요? 무들부가야지 이제. 야 나도 슨 부채요? 무슨 부채요? 무슨 부채요? 야독구나어 몰라. 어, 그냥 우리 거 하자. 횃불 <웃음> 찾았나 그래? 야 드라운드면 밖에 나와 있어도 되나 너? 잠만 아 일단 일단은 내가 드라운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응. 알려줄게. 드라운드를 직접 보고. 아 그럼 나 밖에 이것 좀 횃불 좀 막을게. 내가 밖에... 드라운드 보고 일단. 응. 막 횃불로 강합성하는 애들은 너네들이 처음이야 이 녀석 밤이 되었습니다 드라운드는은 밤이 되었습니다 드라운드들은 응 그냥 좀비새끼들이구요 와서 좀비인데 익사 안하는 거이가 없길래 대신 때릴 때좀더 청량한 소리난다 야악 어떤 소리나는거야 사이다 맞셨던 아니 근데 소리 진짜 겁나 찰지다 뭐 사이다가 특유의 음. 물소리 들린다 물사대기다 이녀석 물 주는건 똑같네 김치 묵은지다 이녀석 야 그럼 <웃음> 너 빨리 돈더 벌어 <웃음> 야, <웃음> 야, 김치를 벌어야 되는데 야 너, 빨리 너돈더 벌어야겠다 야 됐다 와 나중에 이거 킬몰라치는 카나 인체도되면 오지겠다 우리도 죽는디? <웃음> 그래서 탈락이다. <웃음> 광탈이다 <웃음> 그러면. <웃음> 광탈이다. <웃음> 그냥 틴킬를면 <가면>, 틴키를 만들어야 된다. <웃음> 틴키 하다가 광탈 된다 우리. <웃음> 좀비들의 청량한 물소리를. 아, 들리나? 들린다. 애들이 <웃음> 어르르 망했다 수박이 어. 안 자란다 육상 좀비 어금 줬어 얘네 아 금이다 어 잠깐만 이렇게 어. 금 받으면 황금 사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사과 세 사과 네개 있다 황금 사과를 따로 조합할 필요 없이 사갈 수 있네 나와도 나이스. 괜찮나 근데 우리 어 나와도 아주 괜찮네 얘네 약함 그냥 좀비랑 똑같지 별로 강한 몬스터 아니? 오케이 야 수박 일곱 개 나왔다 하나 부쉈는데 올킬 맞다 그거 행운 같은 거 들고 있어. 응. 국밥 하나 먹고 그그 응. 당근 아무래도 국밥은 그거 토끼 국밥 먹는 게 제일 좋겠다 자 이번에 4명의 내려온과 네 명의 응? 아기 내려온가 여덟 검입니다 네어 아기 내려온이다 어 내려온 오케이 아기 내려온 그리고 거미들 오케이? 거미는 괜찮다 비하고별 차이없어 <웃음> 이쯤 이 되니까 그냥 민규 혼자서 몬스터 헌터 하는 느낌인데 흠. 우리는 그냥 막하군이맵이름 그냥 몬스터 헌터로 바꿔야 된다 야! 나 접수 원할게 야! 잠 <웃음> 한번 보라색 방금 사과가 <웃음> 보라색. 어디서 살더라? 보라색 황금사기여기여기 여기. 황금사과에 64 묵은지 64어 있네 응 황금사과 64 오케이 저거 나중에 마녀마리나올 때 사야겠다 응 저거 뽕 살짝만으로 살수 있는 게참 응. 좋네 네, 황금사과 뽕 지속시간 어느 정도 돼? 1분 30초 정도 될걸? 엄청 길다 오 마이긴데? 야. 그 버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응. 엄청 좋은 버프는 한 45초 갈걸? 응. 이제 그거 먹으면은, 철갑옷 돌칼이 다이아칼 다이아일. 응. 야. 난 준비됐어. 오케이. 갑시다. 누를까? 누르자. 엘티 아기 드라운드랑 거미를 어 아니, 다운드구나 아, 아기 내려오니까 이,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그, 그 온톤드, 이 녀석 다운. 약 언턴드 치고 지상으로 올리는거 어? 지상으로 올려버린거 아니 그전에 여기 장판나자 약 언턴드래 언턴드 안돌아온다이 녀석 안돌아간아 민규 자꾸 도발한다 뭐가? 야 언턴드 사촌 동생한테 도발한다. 야 노잼. <웃음> 그리고 수박 116개. 오케이, 나닭 상태 좀 보러 갈래 오케이, 닭은 좋습니다. 아 수박 123개. 닭, 닭 들어가. 아. 여기 들어가. 들어가 있는 마! 닭고기로 혼내면 들어간다. 알겠어. 아니, 그, 그러니까 동물. 어, 하나 나왔다. 오케이. 그거. 야, 잠깐만, 그... 얘 날아, 나라, 날아서 넘어왔어. 미친 거 아이가. 야, 야, 그 방충망 이야겠지 어? 얘, 예, 얘. 예. 아니, 얘 날아서. 날아 들어왔어. 그, 사형이다, 그거. 반역이있다 어, 야, 저거, 저거는. 주님 곁으로 보내주자. 야, 독구 사형. 어구 털이다. 네. 아, 그 예. 주님이. 오.. 이, 주님이 이건 킹정이지 했나봐 약약 약. 됐다 자곧 어둠이 내립니다 약 사가스룩 흐흐흐 <웃음> 사가스룩 약 사가스룩 반대편까지 또 야, 지금 수박보다 감자가 더 농사 잘 된다. 보통 그렇잖아. <웃음> 관리를 하겠다. 민규 혼자는 몬스터 다 없고 우리 둘은 평화롭게 농경 야생하고 있다. <웃음> 어, 우난 차세상 몬스터 잡는 분이지. 난 심심해서 야! 집에다가 영어 듣고 있다. 뭐라고? 집에다 영어 듣고 있다고? 집에서 밀어 뚫고 있다. <웃음> 영어도 뚫고 <듣고> 있다. <웃음> 뭐요? 예야 지금 수박 개수가 완전히 안 좋다. 118개다. 내 눈이 썩어 들어가는 개수다. 빨리 자라. 아 수박 더 심자. 이렇게. 된 거. 응. 아니 수박이 118개라서 눈이 썩은 거다. 충, 충하니, 저 안쪽, 지진, 저 안쪽. 음. <웃음> 계속 돌아다녀봐. <바보. 웃음> 야, 지구에 미로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해, 민규? 덕구 미로 만든 거, 아, 근데 보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미 만들었다, 어 덕구 맨네 아, 해고할까? <웃음> 야 해고라고? 덕구 <웃음> 그, 해고 당한다. 안 된다, 해고, 아, 해고하면 큰일 났네. 왜? 얘, 나, 쟤, 적진으로 미... 뛰어든다 야, 큰일 났다. 농부가, 미로에 갇혔다. 생산량 뚫어. 아, 농부 한명 목수를 전환 좀. 내가 갈게. 아, 덕구 니가 갈래? 나, 지금, 인벤토리에 조약돌만 한 다섯 5대... 개. <웃음> 아, 목사한명 나와도, 거미 하나 못 찾겠다. 어, 내가 갈게. 내가 검 들고 혹시 찾아가면 돼. 어. 나는 밝은 아, 눈을 들고 가겠다 아 오케이 밝은 눈 밝은 눈 안과 가면 된다 약 안과가 똥퉁 어? 광고라니 범위를 찾아 하나. 아 국밥에 비싼 아 저기있다 발견 오케이 난 퇴근하겠습니다 덕구 지금 똥침하러 가는 중약 똥침 타들어간다 저새끼 저기있네 덕구 난그 반대편에 어, 있는 거 잡을게 아 어, 어, 거기 있네 야 W..N..E 쪽에 있는 거 누가 가나? 한면올라가 가고 나는 오 어, 간다 yes. <웃음> 나는... 똥침 안녕? 똥침 준비 I, ON 똥침.. 아, 쉐키야 마을 아, 쉐키야 딱 똥침 맞았다 정응했다응 똥침 맞았다 오케이 이길 덕구 죽지마 낙댐 <웃음> 낙댐 레전드 덕구 항문기 과 하나 소개시켜줘 지네들한테나나또 4원 벌어 이제 모자 만들어야지 철한 개 있더라 석박사 안에 아, 그러면, 철칼, 어. 한번더 음, 철칼로 고 30라운드가 드라운드랑 드라운드 트라이던트 있는 거. 음. 오케이, 난할 만함. 삼시창 뭐, 그 밑으로 안 쏘겠지? 쏠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겠지? 맞으면 피 얼마다는데? 푹 단다. 철갑 기준 3칸. 뭐라고? 데미지가 15야 그게, 말이 안 돼. 야, 15. 그게 몬스터가 쏘는 건딜이 응. 진짜 엄청 훅 들어와가지고. 엄청 아프다. 오케이 그냥 물에서 만나면 그냥 죽었다 생각하면 되나? 응. 임종, 오케이. 아, 그건 임종이 아니구나. 파살이지. 어? 흑여석을 파네 그냥? 난 몰랐다 야저 행운 한번살수 없... 행운? 동낭비일걸 우리한테 나중에 행운하고 수선 하시씩 따라가지고 순박힐 때 쓰면 된다 이거 음 라운드 30이네 음. 음. 일단 나는 준비됐고 필요한 자원 있냐? 필요한 거? 구경해볼게 야 옵시디언 팔더라 알고 보니까 어디? 여기 오하약 저기 저 요쪽으로 쭉 가서 첫 왼쪽 첫 번째 응 음. 오하약 오 하약. 어 살만한데? 야나 살래. 몇네개 살래? 어 다섯 개도 살수 있다. 일단 네 개까지. 어따 쓰지. 뭐긴 뭐야. 나중에 다이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그건 어때? 도쿠가 좋아하는 형광등을 사는 거야. 아, 형광등을 흑교석으로 만들어. 야. 나중에 인챈트 테이블 만들자. 인첸트 테이블 하려면 가격이 좀 많이 들것 같다. 괜찮다. 도, 돈 많을 때 하는 거지. 감자 농사 열심히 할게. 감자 농사. 이번에 드라운드만 나오는 거지? 응. 야, 덕고 나무 좀 베야겠다. 이네 위에 가서. 어, 목수 일해주세요. 어, 나도 갈게, 그냥. 직룡이다이 녀석. 가운데 나무 빼면은. 가운데 큰거세 개? 붙어 있는 거. 그것만 놔두고 다 캐면 되 어, 그냥 듬성듬성냅두어 음. 대충 음. 듬성듬성은 냅두는 선에서 만 오케이 자 드디어 할 일이 생겼다 너무 많이 뵈면 내가 활용할 지형이 적어진다 그럼 가운데를 맨 마지막에 배야겠다 가운데 나면 웬만나서 캐지마 그냥 요거 요런거 캘려고 그냥, 집, 집, 집이랑, 집 입구랑 같은 높이에 있는 것들 다없애게 그 빼고, 그거 빼고. 다없애 아, 나오지 마, 이씨. 아, 다 나온다, 잠깐만. 왜, 왜 이래? 닭. 닭다 다, 다 나오는데. 왜? 뭐, 뭐 했는데? 알 던지려고 문 열었더니 다 나온다. 알은 그냥, 알은 그냥 던져라. 지집 내지. 울타리 입구 사이로 던지면 된다. 야, 닭다 올라와. 울타리 맞던데? 닭다 올라간다. 문 닫고 와봐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게. 혹시 이걸 통하나? 시체 아시면 다 통하나? 다, 어, 다 내려오네. 오호호 와. 야야야. 호호 야, 야,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이 정도밖에 못 뺐다. 어 괜찮다. 들어가라. 이정도호호 얘들아, 삼지창 어, 드라운드 위력이 어떤지 직접 봐야겠다. 아, 여기 노동 착지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정용진 시간에 퇴근을 시켜주네. 퇴근. 어 저기 퇴근할 수도 있다. 일 잘하면. 야. <웃음> 자발적인 퇴근. 삼지창 드라운드랑 일반 드라운드랑 구분 안 돼. 야. 그럼 다 종아리로 후려치면 된다. 나와서, 돼. 나와서 하고 싶은 거 해도 상관없어. 아, 덕구 이거 하지마라 당근 심지마라 당근 열등한 녀석이 있다 우리놈 꼴등된다 감자를 심죠 일단 나는 밭을더 늘릴게 애가. 아 당근 일단은 안 키우더라도 나중에 응. 소 아니다 나... 누구냐 아니다 필요없겠다 당근... 돼지 키울 키우기로. 얘 필요없다 야 미안해 민성아 넌 필요없어 나중에 아 소는 생각해보니까 미래에 이끌리는구나 어. 당근? 그거다 아근데 말도 그건야삼 좀... 33명 줬다 오케이 오. 내 구도는? 우리의 값으로1 5 2 남은 거오활활내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음 이거 독구가 만든 건축물도 철거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놔둬 놓을까? 게인이또 하나 밖에서 먹... 와 우리 이거 막지 안 했으면 은 전쟁터 게임이었겠다 야. 응 지금은 그냥 <웃음> 스타드 밸리죠? 야 스타드 밸리 광산가서 놀고 오는 거같데 그냥 거의 야나 물에서 익사할 뻔했다 몰라가 <웃음> 올라가도... 일단 올킬인 거 같은데? 응. 아, 아 익사 안하구나 TP 돼가지고 110 그... 필요한 자원? 아직은 없어. 아직 없다. 잠깐만, 농산품 코너를 한번 보자. <웃음> 농산품 코너. 어, 사, 어, 고 싶은 종자 있으면 말해라. 사를 아, 종자. 야, 아, 오이가 없네. 아, 안 돼. 해삼은 안 돼. <웃음> 저거 먹으면 우한 걸린다, 이 녀석. 저거, 저거, 캘프 한번 살까? <웃음> 어? 캘프 할래? 캘프 개 쓸데없다. 아니다, 마른 캘프 쓸수 있다. 마른 캘프. <웃음> 아, 그, 열... 먹으면 피반칸 찬다. 아니, 마른 캘프 그거, 연료로 엄청 좋다. 블럭이. 아, 연료로 준 거가? 어, 여... 3 2두개 꼽는다, 한 블럭당. 아, 그냥 서탄 사? 야, 그럴까? 야. 안 돼, 캘프는 한번 하면 계속 만들 수 있다, 저거. 이거. 천년 자원이 있다. 빨리 어, 계속 자라고. 만들 수 있다, 켈프. 빨리 자라서. 하나만 있어도 된다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음. 효율 계산 좀 해보자. 띠 저거, 종자 하나를 사서 퍼뜨린 게 나을까? 아니면, 석탄 20개 채를 사는 게 좋을까? 아, 얘 그냥 하나만 사도 된다. 이거 하나 사면은 미래적으로 투자가 막, 아홉 개, 서른 두개 꼽는다, 얘. 우리한테 주면 된다. 네가한는 와. 뭐? 뭐? 내가, 나 전투 셔틀인 줄 알아. 어, 산는데니너왜 90원이냐? 아, 뭐 샀으니까 90원이지 어 됐다 그러니까 달라 어 덕구 니 키울 수 있지 저거 어 내가 지금 연못 공사하고 있다고 하면. 오케이 덕구 못약 <웃음> 내가 심을래 야 안돼요 아직 공사중 와규못 아직 공사중이라구요 저 몬스터 안봤는데 뭐 괜찮겠지 몬스터 32가 31? 어나 못봤다 자 뭐 공사 어, 어 아무 쪽으로 된거가 지금 일단 대긴 데 조금 더 넓히 까지 들어가서 수질, 수질 체크하고 나온거 아니에요 아저씨? 아까까지만 해도 저 밑에 설치 된 불로 저거 상수로 이용 가능하다 대신 아니, 덕구, 석회질이 조금 많다 덕구 약 파는데? 응야 <웃음> 민규 거기 들어가지 말고 피부병 걸린다 야 석회질이 많다 물에 피부병 그래서 내가 어, 지금 방호복을 입고 쓰고 있다 얘. 야 근데 누가 종자 더 심었나 나무 내가 분명히 아, 제거했는데 아, 아 내가 더 심었다 어, <웃음> 그럼 수박 확장하자 음. 옆쪽으로 그럴까? 응안 음. 그래도 파던 분이 있긴 수박 양이 좀 애매하다 몇개인데 128개.. 149개 1개 근데 지금 128개 21개 들고 나갔나? 와.. 아, 12통밖에 안되나? 오케이.. 아.. 야, 야.. 야.. 여기.. 야.. 여기.. 아, 여기 제거가.. 아.. 이게 후반되면.. 좀... 응숨 쉬듯이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야.. 여기.. 제거가 좀 까다로운 녀석이 있는데 그러게 이거는 다음날 에 야.. 반대 다 일단 들어가 다음날에 응. 뭔지 확인해보고 나 아, 시간 내가... 늘리기 그거 다 했나? 해면... 나 시간 늘리기 그거 하루만 지속된다. 아. 지속이 하루만 돼. 굳이 안 해도 되더라. 계속되는 건 아니네. 하면 손해다, 오히려. 아, 근데 반복돼가지고, 이제 이거 하지 않나. 도시 거미 소리 다 들린다. 동굴 거미랑 교전 중. 에너미 아, 컷셉잠만 나... 내가 본것 따르면 동굴 거미 16에 삼지창은 나였나? 기억에 따르면 기억 안나 일단 동굴검이 물량이 굉장히 많은 아아 그럼 동굴검이 16세 그거겠다 삼지창 안하겠다 기억에 따르면 나 아, 삼지창은 쉬운데 오히려 응 무기준 무기준잖아 삼지창은 써봐야겠다 근데 굳이 총자를 안 붙여도 되겠지 삼지창이 굳이 굳이 할 필요 있겠네. 아, 아나 30창으로 싸울래. 도망다기면서 얘네랑 맞딜 라겠지고 여기다 해초 그거부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해초를 요... 지금. 해초는 여기 안쪽. 와우. 사상 최초. 원거리 무기로 거미 잡기. 드럽게 안 잡힐 텐데. 내가 맞는 것보다 낫다. 도 겁니다, 이거. 야 드라운드 나왔 나와, 나와서 창던지인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도망가, 도망가. 어디 나왔지? 참사 일어났다 저기서. 누가 이라샤임한테 됐나? 와, 완. 뭐 아문 했는... 열려 있는데? 어디? 야야 야, 설마. 더블. 야 그러면 일단 그거 잡아. 아나 갑자기 전쟁터 됐다. 잠깐만. 갑자기 개미가 해졌다 야, 우리도 지원 가자. 아, 야 그럼 아니 니네오면 죽는다 오히려. 응. 근데 먹을게. 혼자 살려고 <웃음> 있을게. 야, 그러면 <웃음> 앞으로 문 앞에 다다 발판 놔 둘까. 발판? 어. 발판을 놔두면 우리도 발판 받고 나나나 나, 나, 나 일단 개 째야 돼. 맞지 맞지. 문 문단속. 아니야, 못뭐 시키지 마나 지금. 이렇게 지지기 일부 직전이래. 나 더블로 도열어가지고. 더블 연새끼 내일 죽인다. 나면 나 내가 나를 죽인다. 야 <웃음> 그러고 보 진짜 너였다고. <웃음> 안돼 할복은 나쁜 거다. 자살은 범죄. 내가, 내가 열 내가 열리가 했나? 근데 상식적으로. 와, 얘 진짜로 세칸 나간다. 야, 그러면 그거 만들어놔야겠다 내가 나중에 지금 켈프 연못을 준비 와또 온다 아, 아 나무발판 네. 만들면 안 된다 돌발판 만들어야 된다 아그니까 상관없는 아, 자, 켈프 아. 연못 공사하는 아 드라운드가 던진 삼지창도 내가 죽으면 안 되나 아니 얘네 아 드라운드 이 새끼 이거 삼지창 무한재생이가 이거 뒤져라 드라운드 3비 차원 뭐 하나 이거 왜 완전 일단 죽였다 이겼네 어 힘들어 씨. 잠깐만 현재 공사 중 여태까지 라운드 중에 제일 힘들어 <웃음> 드라운드 튀어나와가지고 잠깐만야 근데 왜 W 문이 열려 있지 우리 S에서 스폰되지 않나 W 문왜 열려 응 그러게 W 게이또 부숴먹어 <웃음> 니네 혹시 문 근처 갈일 있으면 무조건 닫아야 돼응 항상 그러고 사는 집에서 도어야 <웃음> <웃음> 수박 안 일려도 되겠는데 30개 생겨 그리고 나 30개 잃어버렸다 야 찾아라 뭐야 야 감자가 뭐? 왜 54개야 3 0틀시지마안 찾을거야 누구야 덕구가 나 셔틀 시킨다 이거 <웃음> 봐도 위험한 문제 있다. 누가 이게, 감자를 54개 남겨놨다. 방범 거? 담당은 나다 뒀고. 네가 아니라. 방범. 기쁜 소식, 씨야 하나 더 생김. 오케이, 굿. 좋은 소식이 아니, 나쁜 소식, 누가 감자를 54개 남겨놨다. 뭐야 <웃음> 어떤 형님이야? 누구 그런 거야, 그 좋은 소식, <웃음> 달걀 2개, 아이고. 달걀 아이고. 2개 생성. 나쁜 소식, 달걀 50몇개들 뭐라고? 좋은 소식이라. 너가 범지, 너가 범지자지, 녀석. 뭐요? <웃음> 너가 범. e n e 컨 y 와, 민성 많이 자랐다. 아니, 감자네, 미안해. 와, 감자 보고 민성이라냐? 야, 미안해. 말이 심한 말이다. 심하다. 많이 잘 자라줘야 돼. 삐져가지고 안 자라는 거에서 애가. 애가 삐져가지고 <웃음> 지 마음대로 부러진다 <웃음> 다 죽인 거 같아 그럴만하지 뭐지 아직도 살아있네 아! 덕구가 똥똥치하러 간다고 만들어놓은 다리 밑에 살고 있다 야가 <웃음> <웃음> <애가> 철거해야겠네 <웃음> 아니 그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쪽까지 올라갔다는 게 문제지 그런, 어쩌다 보그까동친구멍을살려둔는게 복한... 좋다. 응. 어, 문제는, 덕구 여기서 혼자서 산업모드 하고 있는데. 깡, 깡, 깡. 오 <웃음> 야, 거미 뭐... 똑똑하네. 떨어뜨리 하고? 아니, 거미, 덕 뚫고 공격하는데? 응. 에바야. 해봐야... 야덕고니 미로 좀 파손될수도 있는데 당연하게 어할게 아닌것같은데 미로? 응 미로는 부숴댄다 오케이 거미 처리 완료 갈수록 집 지키는게 힘들어진다 그래 그럼 그렇지 오 어, 네. 점점 갈수록 늘어난다, 똥침거기 아, 똥침 때문에 그것도 있고 처리하기 귀찮아진다 와, 내가 심지어 모자를 안 쓰고 있었단 말이야 응. 그것 때문에 드라운드 한 방에 내칸 네 달았다 오, 오? 아, 오가 아닌데 이건 야! 야! 야! 나죽으 그렇게 졸니 <웃음> 야, 쟤 죽으면 게임 오버야 <웃음> <웃음> 아니, 우리 그냥 여기 벙커에서 야, 병신... 나 죽으면 왜 니네 농사 현장도 다 오버다 왁! 안돼한 <웃음> 방에 다 끝난다 한 방에 다 터진다 야. 나 죽는 한 명.. 한명에도 죽으면 게임 완전히 오버 어내 어. 자살했는데 게임 오버 됐다 이거 자살, 자살 됐어 어나 자살했다 23칸 높이에서 떨어졌다 23칸 애가 자살하는 이제 곧 연못이 끝납니다 거미 어디 냐다 죽였다 어, 생각했구만. 아직도. 남... 와, 또 저런데 있네. 어디 똥침? 응. 아 그거 그러니까 미가 제일 그거 같다. 아니 무조건 올라갈 블록만 보이네 양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나 구하고... 있다. 양동이 <웃음> 난 우유로 갖고 있어. 그래서 안 돼. 신선한 우유다, 이 녀석. 신선한. 좋아, 이제 진짜 맛있네. 내가 할 짓은, 여기에파내려 가네. 야, 해초 좀 자랐는데. 내가 할 짓은, 똥침거미 사냥하기. 마지막 한칸 남겨두고 이제 용... 야, 야, 나도 마지막 한마리 끊었다. 야나물 밑이 안 아, 보이는데. 올킬. 아 이제 보인다. 해초 이거 심을게, 그냥. 어. 올킬. 오케이. 해초가 대나무, 빨리빨리. 어뭐살거 빨리. 없지? 이번 라운드 32라운드가. 아기 좀비, 아기 다운드. 오 <웃음> 뭐 또? 다이아 같은 거안살 거. 어, 그러네. 다이아. 다이아왜사 다이아 하나 8 0원이 야 아, 그.. 그것만 날라고 유 때문에 못 산다 그래 아, 근데 이런 지금 부족한... 대혼이를 못 사가지고 독감자가 나와서 일단 버섯 국밥 4개 정도 사연목공사의 제일 마지막을 음. 야 근데 20원 같이 하는 거 맞긴 하지? 뭐가? 켈프 어 빨리 잘한다 이거 그래서, 섭취한... 이제, 연못도, 연못도 이제 다 넓힐 수 있는데, 캘프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워야 되는가요 아니, 그냥, 부, 블럭에다 하면 된다. 블럭 만들면 된다. 해줘가지고, 바로. 아. 어... 그럼, 말린 캘프 블럭이란 게 생긴다. 지약하면 됩니까? 예. 예. 내가 해봤자. 캘프, 응. 캘프는, 써야... 문 옆에 한 칸짜리. 여기 어디고? 레스. 어디다 심으라고? 헬프? 응. 여기다 계속 심으면 안 되나? 여기. 와, 나무 개망하나? 옆으로, 옆에 넓어지는 벌목 도와줄 사람? 어, 나, 갈게. 나무 엄청 쌓였다. 언더나, 너 봤다. 나 캐다가 나목캐가지고 혼자서. 캐다가 나무. 일단 견두리에 있는 것부터 다 정리할게 정... 그리고 한 곳에 너무 뭉친 것도 좀 정리해줘 오케이 요런 거아 근데 여기 이게 있어가지고 세계수가 자라가지고 야월드 앤이 있었으면 좋겠다 꺼야겠다 응. 오늘 밤은 꼬맹이들 나온. 오히려 꼬맹이가 더 이쁜데. 캘프를 추가로 심는. 그걸 오늘 쌈밥 먹을 수 있는 거가. 약. 약... 켈 캘프 총몇개있습니 셀프 3개, 밑에. 계속 불고 있다. 이렇게. 와, 작은 좀비를 모여든 거고. 하지만, 이건 울트라리스크가 저글링 써는 꼴이죠. 169개. 저글링 모았다가 톰한테 다 같이 썰리고 있다. 수박장산 성공했다. 이리와, 톰 공격이다. 야 그럼 제리들 얻어맞고 있다. 오, 금괴 오. 작은 좀비가 가끔 금져가지고. 야, 아, 여기서 들린다. 박소리가 들린다. 다 잡은 것 같은데? 음, 예상대로. 33번. 스파이더 좋게 나온다 이제 다음 라운드가 스파이더 좋게 여덟 마리 어차피 근데 그 안에 들어있어 플레이 날 시간이 왔다 응철 음... 하나 있나 혹시 어철 하나 있나 어... 기억이 안 난다 그거 있었는지 그냥 사 그냥 응사 바로 플렉스 와, 나 공사한다고, 씨. <웃음> 이거 왜 이래서. 스파이더 사... 좋게 8마리는 우린 공사가 적성이 맞다. 나 지금 조약돌이 몇 세트? 몇 세트인데? 어, 10세트, 열 11세트 열 하고. <웃음> 난몇 개인 줄 아나. 8한개다이 녀석. 일단은, 물약 하나 사. 회복 물약.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지만, 쓰기도 전에. 야, 내가 그 정도 발컨이라 생각하네. <웃음> 나라면 <웃음> 가능하거든. <웃음> 됐다, 아카시아 나무를 샀다. 뭐, 그냥, 포인트 주는 거라 생각하고 맛있게 받아 먹어야지. 어, 마그마 큐브도 나오네, 이제. 가능하네. 오. 이제 뭐다 나온다 마그마큐브는 뭐... 34에 나온다 오 겟다... 드라운드 치킨 좋키도 나오고 어? 35에 블레이즈 나오는데 블레이즈 뒷구령 쓰시면 된다 야. 3, 3마녀 3 4블레이즈 어. 와 아, 거기 12마리가 더 신경쓰있네 아니다 <웃음> 39 아니다 마녀 블레이즈 같이 있으면 개빡세다 쟤네 둘다 어. 장거리네 어. 39 개빡세다 야 혹시 우리가 활 들고 아 그럼 39 깨면 그거 할까? 케이크 만들까? 아닌데 40도 빡스일것 같은데 한 35까지만 깨자 오늘은 응야39 40 개빡센데 <웃음> 40 조... 그 소가 그... 사거리 기나 아, 나 사거리한테 엄청 뚫고 왔는데 개 아프다 저거 안 죽는다 그... 아니 소 사거리 기냐고 사거리는 그러, 아, 그냥, 사거리 어느 정도? 블록 확화 넘어서 공격할까봐, 그것 때문에. 근데 블록으로 막으면 못 온다, 못 오는 것 같더라, 내가 봤을, 확인했을 때. 예. 그러면 어, 그냥 음. 대나무 밭에 소환했는데, 대나무 사이를 못 뚫고 오더라. 예. 확인? 확인은 그 정도까지밖에 못 했다. 근데 피가 좀 많더라, 얘가. 어? 괜찮다, 피는. 피가 좀... 더 많이 때려서 해결하지 뭐. 이번에 스파이드로키 8D 철칼을 만들고 빡끌 오케이! 고! 난 준비됐음 눌러라! 누를까? 응33야 네. 이거 1 0 0까지 언제까지야? 그리고 내 소지품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문 닫자, 집. 야, 문, 문 단속, 돼있지? 야. 아마도 돼있어. 돼있겠지, 뭐. 잠깐만. 파괴수 한번 볼게. 호딱지 61개 어 기념 으대원 파괴수 p 100이다 오케이 덜칼 20대 <웃음>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파괴수 잡으려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음. 안장 떨군다 근데 필요없는 어차피 일단... 안장 떨구는 뭐 파괴소밖에 없는데 사거리는 16블록 엥? 그게 무슨 그리고 기본 딜12 어? <웃음> 어렵다 일찍 내가 <읽어>, 파괴수뭐 <웃음> 그렇게 옵션이 말도 안 돼? 응어 <웃음> 아, 아이 어헝인데? 그거 나뭇잎은 파괴되는데 대나무나 꽃이나 묘목은 파괴 안 되거든 근데 어, 방패 만들 수 있나? 방패로 네, 막으면 철... 딜을 무시한다 그거 철 많아야 한다 응. 방패만들면딜 아, 만드는... 무시한다 철... 내 돈을 봐라 철 하나 못사게 생겼네 블랙스 70... 바로 질러 철 6개 들었나? 마이 응. 근데 방패받으면 딜 막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잠깐만 나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응. 먹을 거 어. 그리고 맞으면 2초 잘못 맞으면 2초동안 스턴 걸린디 <marginalized> <웃음> 빡세다 존나 빡세다 싸빡세 잠깐만 <웃음> 개 싸빡센데? 화 50% 올려 밀치기도 있다 아내 <웃음> 손도 있디 참고로 밀치기 <웃음> 네, 손 살짝 밀어날거다 좀 많이 내가 당해봤다 했잖아 <웃음> 어 박. 그교육있네걔 음. 빡센데 파괴수 이제 케이크 조합법을 봅시다 그게 스파이도 이렇게 기어렵고 거미의 기동성으로 그래. 켈레톤이 쏴야 되니까 아프다 아 어, 켈레톤이 쏴서 거미를 없애주는 이러면 게이득아 맞다 체, 케이크 조합법 이제 칠 필요가 없지 당근 나, 나, 아, 근데... 낚싯대아나 아까부터 죽 감자들 뭐지 덥고 겁나 끊겨 나보단 덜 끊기는 것 같은데 방금 아예 안 들렸는데 그냥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 너너너 니가 자주 하는 말야 그래 그래 어 그래 단음절 많이 할 거다 그래 그래 약안돼 그거 <웃음> 그래, <웃음> 그래, 그래. <웃음> 거기 캘프 상황 어떻습니까? 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잘 번식되고 있고 거미 응. 순간 회복약 뺄까 고민했는데 살았다 야 케이크 우유 세개 드는데 괜찮나? 그냥 소를 구해야겠는데 응 그리고 양동이도 많아야 한다 양동이는 15원이면 살수 있다 양동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그리고 24원 위에 스켈레톤을 죽이니까 응. 거미 지하라서 똥침자리로 올라간다 야 이... 죽어 죽어 내가 무한을 먼저 붙이는게 낫겠다 화활 응. 수박농사 성공. 수박농사는 아, 뭐라 할것 없이 돼. 1 5 0뭐안붙일까면 대구성 네. 3도 한면같 붙이는 게 분분리인데. 화염은? 그거는 붙이든 말든 괜찮다. 약. 붙이면 훨씬 좋은 거고 뭐. 응. 안 붙여도 괜찮아. 약성화봉송할수 있다, 이거. 성화봉... 성화봉송성화봉을 수박실은... 던져서 하냐? 수박실에서도. 수박실을... 간지나게 야 성어봉성 던져서 하면 그냥 방어 아이가? 야 방어하네 문에만 <웃음> <웃음> 던지면 된다 야 문에만 던지. 약 169개인데 그대로 올킬한것 같은 삘이 드는데 수, 수박 약 수박 적자 났다 아똥 침자리 아똥 침자리 진짜 똥꾸냥을확 그냥 아니 스켈레톤 고무를 하네 거미가 아니면 니 전용 점프맨 만들까 거기 공무사다 오늘 오늘 목사명 아니다 내일 벌, 목사명 필요 오케이 변두리 쪽에 큰 나무 하나 들어가도 덮고 니가 나갈 차례다 교대 근무해야지 나, 지금, 닭장 공사 중. 야, 내가 아이씨. 나간다, 오늘도. 뭐야. <웃음> 횟불. 야. 이거 똥 치면 안 되나? 됐으. 다 잡은 거 같다, 이기어서 누, 도구 빠개진 소리. 예스. 잡았다. 수박 170. 빠개진 소리가 아니고, 먹는 소리다. 몬스터가 나오지 보자. 슬라임 마그마 큐브. 응. 어? 34는, 안을... 이거 안 어렵지? 마그마 큐브 불만 안 붙으면. 오케이. 파이어! 불 붙을 걸 조심해서 나는. 마그마 고장해놨다. 큐브한테 불, 물 부으면 안 되나? <웃음> <웃음> 어, 물량동이 들어오다니까? 괜찮은데, 그거. 그래? 하나 있 양동이 집에 비는 거 있지? 응. 근데 케이크 네. 만들고 싶으면 하나 더 사야 된다. 케이크 만들려면 두세 개더 있어야 한 하는... 나중에 여분 할 거. 거기다 소도 있어야 한다. 그럼 사. 응. 소도 사라져. 야, 소는 안 사도 된다. 우유는 12 묵은지로 바꿔준다. 우유는. 응. 뭐. 몬스터 잡으면 공급된다. 있으면, 소가 있으면 계속 나온다 이까야 몬스터 공야 몬스터 공급이 더 빠르지. 응. 그럼. 응, 몬스터 공... 야. 아, 근데 소가 피로가 소는 비싸다 이가 처음에 드라비얼마데 60원이다, 말이다. 야, 두 마리면은. 그래서안 사는 거지. 야, 거기다가 우리 일로 버텨. 야, 은 살점은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돈, 돈 같이 받는 야, 우 보셨다. 이가 빅맥 하나 먹는데 자연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웃음> <웃음> <웃음> 나 아직도 <웃음> 기억나는데, 그거. <웃음> <웃음> 인정. <웃음> <웃음> 가자. 야, 빅맥 먹고 싶다. 미랬다. 야, 햄버거 병. 햄버거 병. <웃음> 이래서 햄버거로 먹으면 안 돼. 야, 목수. 아, <웃음> 너 엉덩이 종이 나서. 야! 아, 맞다, 퇴근할 뻔했 야, 땅 있게 되고 빼지 말고 목소리 해놓고. 여 요, 어디, 어디 자르면 되는데. 요쪽부터 자르게 그냥 지금 나무 상태가 많이 어지럽다, 이거. 그걸 좀. 아, 그래서 내가 다줘 뽑아놨는데. 그래서 또 자란다, 얘가. 계속 해줘야 되계 어. 내 묘목 자체를 다줘 뽑아놨거든. 이걸 대비해서 명목 심지 말자 이제 나안 심는다 확실히 숨맵이더 쉬운 것 같은데 아까보다 응숨맵이더 음. 쉬워 역시 자원 역시 돈 많은 게 장땡이야 오케이, okay. 하나만 더죠줘다베졌는데 아, 이거. 아 이거까지 뵐수 있겠다 다 뵀다 퇴근할게요 예 그리고 밤에 가능하면 수박밭 확장 좀 해주세요 오케이 아니 근데 오케이. 수박이 지금 계속 흙자기로 개가지고 굳이 안 하고 있었거든 계속 흑. 수박 183개고 닭 하나 위로 나왔고 아이씨 진짜 이놈 이 마그마큐브는 죽이면 템안 떨구니 슬라임은 코딱지 떨구는데 얘네도 뭐 줘야 될거 아냐 니 이것들 너 내놔. 마그마 그림 주지 않나 야 쓸모없어 원래 얘네도 공 줘야 되는데 아 진짜 안주나 그 가루 너 슬라임 머시기 주지 않나 어 그거 마그마 크림 겨무든 공 마그마 크림 조합하는 테마 이가응절데 어. 없어 거의 조합템이 아니 그러니까 마그마 같은 예배는 떨궈서 준아 조합으로 얻는 거라고 그런 거 같은데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거다 그러면. 야, 수박밥 공사 하려면 아 맞다. 야, 마그마 크림 그거다. 뭐. 블레이즈 가루랑 엔더 그 엔더 진주. 그래. 어, 잠깐 엔더 진주야 하고. 예. 아. 그, 얘네하고는 마그마 크림하고는 전혀 그, 어. 아, 마그마 크림이란다. 마그마 큐브랑은 전혀 상관없는 템인가? 그래. 그 오케이. 그러면 일단 수박밥 만들려면 그래. 37웨이브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 그래다. 돈많은데 그래. 돈 그래. 데... 야, 제발 독감자 말고 다른 걸로 좀 사주면 안 돼? 파, 팔면. 몇 목? 버려. <웃음> 독 감자 응. 구하기 너무 힘든데. 음. 응. 감자를 아무리 잘해도 감자 뭐. 구하 구할... 한 번씩 좀비. 야 내가 가서 그래. 응. 잠깐 이번 라운드 35라운드지. 블레이즈, 열두 마리. 블레... 아, 개빡셌네. 눈, 눈 던질래. <웃음> 아, 눈사람 만들 걸 그랬다. 눈사람, 핫... 블레이즈 하나당 세마리 필요하다, 불가능. 야. 아니, 세 마리인게, 그, 네 마리? 아, 그냥 눈만 캘라고 밑에 키워가지고. <웃음> <웃음> 야. 거기다 눈사람 만들려면 호박도 있어. 호박 키우면 되지. 내 엔더맨이 안나와가지고 키우 안 키웠거든 안나와가지고 귀... 안안 어? 38에 가스트 나중에... 나오는데 괜찮나? 아..블레이즈 아, 어떻게 상대하지? <웃음> 아 빠이코 활 들고 존나 조져야는다 <웃음> 블레이즈 물결 줘볼까?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 물난리 피우면 지지 않을까 응 음. 혹시나 <웃음> <신나게> 생각한 적아 <웃음> 그럼 맞아에 미리 물 설치해 놓은 헐 <웃음> 그럼 물 잔뜩 가져와야지 양동 작전 아니고 양동이 작전이다 미쳤는데 어이구 자 보금양동이 하나씩 드시고요응 음. 각자 전후넣어플 어, 하나씩 하나씩은 해석해야 하나씩 들고 뿌리면 되나? 집에 있는 거응 음. 들고 나오자 오케이. 집에 있는 거 내가 빈용 빈약. 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로. 블레이즈 있는 곳물테로 하면 된다. 오케이. 아 그리고 블레이즈... 밑구멍 밑구멍 막아야 된다. 알지? 그런데 음. 블레이즈가 어디서 튀어나온 줄 알고. 아니 거 항상 거기였잖아. 거기 문. 항상 항상 그곳이었어. 아 맞다 교구수제 애들이. 한 구멍 다세개씩 있으니까 이거 물뜯 아니 뜯... 블레이즈 벽을 부수진 않는다 이거 어. 가스트가 벽을 부수지 둘이 환구가 다르거든 아 그래? 가스트벽 태풍이... 응. 들어요 <웃음> 야 근데 좀 있으면 가스트 나오는데 아이, 아이 그러니까. 그 신경 을거 아니야 근데... 지금지아지금지 그냥 물 부으면 된다 오늘 거. 마지막 목 그러니까 3일에 나눠서 해야겠다 응 아니면 미리 물을 부어둘까 다음 그니까 미리 부어두자고 해서 이걸 나눠준 거잖아 우리 그냥 이 몸으로 블레이드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깝짝거리면 죽는다고 리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니네가 감당이 돼 잠깐만 어떻게 하지 겨우 사슬갑 입고 있는 사람들이 <웃음> 뭐 하는데? 오케이 자 일단은 음. 밑에 블럭 음. 아래쪽 블럭을 채울 것들이랑 음. 아래쪽 한 줄을 다시 채워줘야 되거든 음. 어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맨 위쪽에 음. 그, 흔히 그 속칭 똥침자리 쪽에 물을 음. 겁나 끼얹어라 아 그러면 야 이거 낫기게하고한 명당 두 개씩 하자 물 나 길게 할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응 내가 두개 사고 니네가 집에 있는 걸로 하고 오케이 야뭐 하나 더 사자 아 이거 사면 되겠다 내가 한다? 응 응. 354 불편했거든 오케이 됐다 한번더 사는 건 없.. <웃음> 5분까지하자고? <웃음> 해볼까? 그래? 5분? 시간 길면 5분. 잠시만 오자. 이러고 집 각자 집에서 양동이 하나씩 더 들고 나온 다음에. 오케이. 우유. 집에 이, 집에 있는 거 양동이 하나. 하나라고? 하나도 내가 나. 지금 들고 빈거 하나. 아 근데 나저 가격이 좀 아니 니니 지금 두개 들고 있지 다 펴서. 니가 아까 준거 포함해서. 그럼 내가 하나만 더 음, 들고. 두 개잖아. 어. 어? 덮고 두 개잖아. 어 끄덕했고 너한 개면 따아와 됐다 걔 이제 아. 각자 다두개 됐지 야 근데 물 부을 때맨 위쪽에 한 칸은 안 해도 되지 어차피 두 칸이니까 기가 몰라 그냥 알아서 부어 응아 어, 가능하면 맨 위에만 부어라 오케이 나중에 치울 때 응. 너무 꽉 채워놓으면 곤해해진다 그러니까 맨 위에 한 칸만 비워두려고 나할 때. 응. 나는 양동이 채우러 집에 한번. 오케이 준비. 일단 미... 내가 내가 이쪽부터 채울게. 오케이. 양동이에 물을 채우니. 채운... 야물 사라진다. 왜? 응? 아 맞다 여기 안에 블럭 사라진다 했다. 어, 하지 어, 저, 갑자기, 갑자기 작장 개꼬였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그거 야, 그러면 그거... 입구에다가 물쫙 씹어 놓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럴까? 일단 구멍 메우고, 이두개돌어놨던 거. 나무로 메우고. 난 돌로 메우 거. 나무로 메워야 된는는 점. 그러면. 다음 밑으로 한 칸씩 파놓으 어? 어, 일단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어, 막아놓을 어, 블럭 일단 필요해. 오케이, 물. 반대쪽으로 못 흐르게. 오케이. 잠깐만, 이거 1.14.4제. 그러면 약, 뭔데? 아쿠아틱 업데이트. 야, <웃음> <웃음> 물갈수 있는 범위 늘어남. 와 작전 괜찮네데 우리 갑자기? 물갈수 있는 범위. 물 업데이트 돼가지고. 물로 할수 있는 지이 많지 이쪽 대충 무한물 틀어주고 나도 무한물 장전해야 문종은 어떻게 해? 아 들어간다 알아서 잘 간다 이거 물 업데이트가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음. 사실 여기 울타리 박아 놔도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막아놨던 거, 구멍을 다시 뚫어 응 이걸 뚫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는 여유도 어? 뚫어 응. 이쪽엔또 음식구멍부터 다 뚫고 응. 이거 뚫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응 위에 응. 나머지 방향 다 틀어막고 안으로 들어가게만 만들... 아물벽 만들까? 벽 만들면 더 좋고 어? 물벽 만들어 보고 시범 보여줄게 오케이 N, N이다 나는 내 위치 음. 아 시간 되려나 모르겠네 그니까 러 이렇게 나머지 다 틀어막은 다음에 볼래, 어다 막고 응 음. 블레이저한테물 물 선물 준비 온. 어 그렇게 하려구나. 어 그렇게 할게. 이러면은. 아 이렇게 멈추면서도 계속 흐르게 흐르는 판정이거든 응. 순간 착한 순간 죽는 중. 이거 <웃음> 몸 단단해. 야나곡 게임 부서졌다. 아 몰라 크레이티브 뭐, 부술래. <웃음> 언제 다 후회 어 니네도 해줘. 아니겠다. 다른 쪽에. 괜찮아. 됐다. 아 이번에 드디어 모두가 준비한다 전투. 전투 시작까지. 오4 사. 사. 이, 이아 잠깐만 나... 한게 어? 안된 쪽으로 내가 맞아갈게 간다 오케이. 아 됐스. 나무 때문에 막혔어 하지만 야 아, 귀찮아 됐다 안되는 건 뚫어라 이 작은 잡전으로 여기 벽 쪽으로 오도록 어그로 끌면 되지? 으흠. 그래주면 더 잘될거고 런투 시작까지 4, 4, 1, 5, 50, 4, 약안돼 3, 약 계단 만들어 놓자 만들어 놓자 양쪽이다 그러면 <웃음> 그게 양쪽까지? 자, 이제 다들 들어가세요 들어가보 닭이 왜 여기있냐 닭아 일로와 그냥 죽여 집간... 그거는 죽여? 간육 얘네 물 싸다고 맞고 죽을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을거다 이제 일하러 가자 응. 나도 일하.. <웃음> 나도 농사하러 갈래 야, 수박 지금 흙자 놨는데 수박 흙자 놨는데. 수박 흙자가 오케이 몇개 늘어났나? 야, 이렇게 달자 어, 수박 33개 생겼다 맛은 이쪽으로 넓히면 된다 어디 아, 네 쪽인데 이쪽으로 야 기념파티하자 수박 3세트 돌파도 <웃음> <웃음> 수박파티가기도 <웃음> 응 가기도 수박 열려서 우리 형자들 이거는 생각 못했겠지 <웃음> 에이 <근데> 이거 <웃음> 어떻게 생각하면 버그로 깨는거 아이가 응. 합법법그 <웃음> 고인물들은 다 그러는거다 야나 고였다 야. 흐다 <웃음> 그래. 나양귀비 좋아 야, 그거 <웃음> 피면 안 돼. 그거 피는 거 아니야. 어, 블레이즈 죽는 소리 같아, 소리. 어, 죽었다, 나. 민들레는 혹시 펴도 되나? 어. 근데 그거 했는데 환각증상 일으키면, 나너 1339에 신고할 거야. 아니다, 111에 신고할래. 국정원. 국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수박 36개 있는 다 어, <웃음> 어, 깼다. 깼다. <웃음> 와우! 이거지. 이제 다음, 다음 날에 할 행동은 저 물을 다 채우는 거. <웃음> 물을 다 채우는 거. <웃음> <웃음> 금방 한다. 그리고 위에, 그리고 위쪽에 그거. 불로 <웃음> 채운다고 비워놨던 간 도로 메우는 거. 그건 3분이면 되겠지. 이렇게 혹시 문자. 블레이즈 다음번에 올때 대비해서 약간 수정해볼게 드라운드, 드라운드. 조끼 조키. 치킨조끼 조키. 치킨조끼 조키 16마리 이거까지 깨고 끄자 블레이즈가 39에 한번더 나오네 39에 오케이. 아 그러면 저거 약간 보수해가지고 어. 다음번에 쓸수 있게 재활용할까 응응 음, 그러자 아 생각해보니 39라운드 할때도 블레이즈 먼저 처리하면 쉬워지거든 응. 응. 39에 뭐 나오지? 블레이즈랑 거미랑 마녀 오케이 어 그렇네 야! 니 응. 네 똥침 12번 해야 된다 <웃음> <웃음> <웃음> 아 마녀랑 근접이랑 같이 있으면 봐 어. 혹시 시작해도 돼요? 되... 어 된다 36까지 할까? 36라운드 할렌도 물치우기 이거 물 밑에는 여기 뚫어놨던 것만 다듬면 되거든 딱 수박 버렸다 안돼 안돼 그 기중한걸 안된다, 내물 내. 빼우지 말고 요렇게 하면 된다 하고 올라가서는 이거, 개, 이거, 물 계단 다 만들어 놓자, 일단. 전투 시작까지. 4, 4, 2, 전투를 시작까지. 아, 야, 혹시 모르니까 밖에 무한물 만들어 놓을까? 응. 아닌데. 뭐, 이미 만들어 놨다, 어, 만들어져 있긴 한데. 아, 상관없다. 하나 더 만들자. 아나고괭이가 없어 이 줄까? 안 들어 약 됐다 약 수박 세 개를 버릴 뻔했다 내가 그럼 서른 아홉 개본 건가 위에 물치워 줘. 그리고 응아 다른 것도 다른 데 치울게 이거, 물, 할 때, 밑, 어, 위에 담아았고 요, 물 자체를 다 막을까, 그냥? 어, 그냥 물 없게 해줘. 블레이즈 전까지 쓸모. 그럼, 각자리에다, 옆에다, 무한물 다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물은, 뭐냐, 이제부터, 이 이거... 위쪽 물이 있다 얘가 응. 아랫물은 굳이 위랑 응. 위치 겹쳐가지고 안해도 되거든 그렇지. 아 그거 윗물만 설치해주면 되겠다 여기. 근데 아, 아랫물 아랫물 쓸데없다 윗물이랑 아, 네. 겹쳐서 바닥 쪽에 하는거 는 별로 그거, 그거 오케이 퇴근합니다 밑에 한칸씩 네. 구멍은 다 뚫어 놓을까 어, 나 잡을 공간 필요하다. 오케이, 그거 하고 있을게. 어, 나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그분 올 때까지 얼마? 얼만... 누구더라, 이번에? 작은 애들. 와, 너네 숨어 애들 해야겠다. 야, 어, 어느 정도 파였는데, 안 뚫핀 거 있으면 어떡하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일단 숨어. 됐집 둘... 들어가, 이제, 너네 락 대혼, 야 이거 슬라임 보 61개는 따로 둘래. 락 대혼. 됐다. 아 이렇게 옹기종기 이쁜게 모여 있는 거야, 두들. 여기는 대원이의 성지다. 야, 잠깐만, 엄청난 꿀자리 발견. 어? <웃음> 우와우 예상외 엄청난 꿀자리. 스샷 찍어줄게. 오케이. 나도 어이가 없거든 지금. 나중에 끌 때쯤 올려줄게. 오, 어, 야야, 해초 개 많이 잡았다. 높고. 다어허나 해초 뜨는거 봐라 허야 봐봐 도... 민규 사기 잘했지 까보치한다 이거 음. 아이고. <웃음> 나허허허허허 나, 나 <웃음> 실수로 때려. 야, 그렇게 쌈밥을 먹어본 건 처음이야. 이런 따끔한 쌈밥 처음. <웃음> 어 수박 또 자랐어. 야, 당근 또 자랐어. 위에서 아, 엄청난 아, 소리를 놀러 온거 같아. 나 배고파. 일단 나는 밑에 공사를 내기 못 먹을 더욱 판자로 어, 감자는 안 뽑았네 반 아니 닭이 나 꼬라보는데? 닭이 나공격하려고 그러나 다 죽여라. 수박도 잘 왔다. 일단 크레딧 겁나 잘모이네야 방패 철 하나에다가 응 음. 여섯 개. 응철 하나 나무가, 하나에... 거 나무가 철. 많이 되지어 나무 여섯 개. 케이크는 설탕이 두 개, 달걀이 하나. 우유 세 <웃음> 개. 3개. 우유 세 개가 되죠. 아, 우유 세 개는 다 고한다, 이거. 양동이도 많은데, 이제. 자, 우유 배달 갑니다. 닭한 마리 남아가지고, 그거 마무리하기 전에. 나 달걀 하나 더 넣어서. 탕제 우유 하나 넣었다. 물 양동이도 하나 넣을게. 나는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나 빈강통 두개 들고 있으니까, 좀비 고기. 스물네개만 있으면 되겠다 약해초 또 자랐다 또다시 얻었다 코딱지 아, 안된다 그거 따로도 나왔다 61개는 오케이 음 일단 상자에 넣을게 음. 깃털있고 화약있고 실 내가 갖고 있고 뼈다귀 넣어놓고 어 잠깐만 금 두개 넣고 와, 야, 수박 4세트 돌파했다. 오. 개만 더. 274개. 자, 닭 소리 어디서 들릴까요? 닭. 다... 좀비 없는 닭은 그냥 깃털이지. 아, 드라운드 얘네 음. 발견 안 하면 물속에 가는구 안... 약 90도 4 2기다 이것도 성지에 들어간다 90도 42개 40... 성지다 너도 성 아이 비엘 와 수박 너무 많이 한다 올킬 수박 288개 4세트 반당농장이좀더 넓어져 어디 보자 와 그렇네 근데 이러면 빠쳐나가지 아, 그냥... 않나 얘네들 나간다 어, 조카들 또 튀어나온다 그래. 어우. 아, 어우 조카들 안녕 조카들. 만 도시에서 이렇게 놀래. 매직 피규어 건들지 말고 죽어줄래? 도구 이렇게 해 놓을래. 여기 달걀 던지는데. <웃음> <웃음> 달걀 던지. 대신 저 똥통으로 빠지면 큰일난다. <웃음> 여기 빠지면. <웃음> 진짜 올킬인가? 저거 다랑은 달아놔야겠다. 응. 올플이 됐어. 됐어. 자, 올킬이 됐습니다. 끌 겁니까? 이제 꺼야겠죠. 죠 시간이 다가오니까. 예.